특별 홍성철 원장입니다. 간에이 아, 시간에는 아,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중에 하나인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 지원 사업 과에에 대해서 과제 공고문을 근거로 해서 에는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이시간이시간이시4 4이이지분량인이이시간이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과제를 분석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업의 개회에서 사업의 목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자동차 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 또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어,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약 6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하고 과제당 5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. 아, 공모 방식은 자유 공모 방식입니다. 그 다음에 추진 체계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, 산기평으로서 대구에 있습니다. 전문가 자문그룹, 네, 수요기반형 R&D라 해서 주관 기업 단독형도 있고 주관 참여 기업의 컨소시엄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관 기업이라 하면은 국내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 또는 참여 기관으로서 국내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 또는 공공 연구기관이 해당이 되고요. 신청 자격은 어 수요 기업에서 제안한 기술 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 기업의 자발적 구매및 동의서 또는 입찰 수주 등 증빙을 할수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 중견기업 및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원 내용 및 규모로 볼 때는 수요기업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형 어, 패스트트랙 R&D 수행 가능 업체 선정 및 지원이며 각 기업의 팔로 개척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지원 규모로서는 수요기반형 R&D가 정부출연금이 중소기업일 경우 80% 민간부담은 중소기업 20%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수요기업 자격 및 범위를 보면은 아, 중소기업법 제2조의 1항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, 그 다음에 해외 수요기업은 현지 법, 해외 현지 법인으로 한국무역보호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내가 나왔을 때 실천이 가능하구요. 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의무상 불이행 등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기술료 납부는 본사업은 자동차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생산 감소에 직면한 중소, 중견부품기업의 외계 극복을 위한 추경사업으로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. 드문 과제입니다. 기술료 납부가 보통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하는데 대당이 되지 않습니다. 유의사항으로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 적용대상사업이며 고용창출 지원금 5억원당 1명의 신규 채용인력을 아, 채용해야 하고 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채용인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이 아, 하나 둘셋넷 다섯 6, 7, 8개의 선 지원, 지원, 아, 제외 대상에 대한, 아, 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지원 절차 및 일정으로서는, 어, 아, 사업 공고를 내고, 그 다음에, 어, 아, 사업계획 섭수, 한 30인에, 신규평가위원회 대구입니다. 선기평 아, 45일 저후. 결과 통보 두달 자후, 수행기간 확정 75일 자후, 협약 체결 및 사업 비지금은 아, 3개월 이내, 3개월 자후에 본 사업과제에 최종 협약까지 단계를 가는 사업입니다. 아, 제가 이 과제를 분석하여 볼 때, 아,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제와 유사하게 해외 수요처의 구매 협약 통해서 어, 아, 들어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분석할 때는 이 또한 아,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. 왜냐면은 아, 수, 해외 수요처의 MOU 구매 과 동영상을 받아오기 쉽지 않고 어,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해외 바이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도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되는 과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표자 제위께서는 본 과제를 심층 분석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은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자금 5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일반 과제가 주간기업의 부담이 보통 정부출연금 60%, 주간기업 40% 또는 정부출연금 65%, 주간기업 35%인데 80대 20으로서 주간 기업의 부담률을 부담액을 많이 낮춘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. 반드시 신청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